하는 이펙트 그리고 트랜지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펙트를 먼저 할 건데요. 이쪽에 레이아웃 중에 에디팅 그리고 지금 이펙트라는 레이아웃이 있어요. 사실 에디팅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뭐 이제 정식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펙트 레이아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클릭을 하니까 잘 사용하라는 프로젝트는 작게 줄어들고요. 자, 지금 소스 창이 좀 바뀌었어요 좀 낯설죠 소스 창에 바뀐 것은 이제 우리가 이펙트를 세부 조절할 수 있는 이펙트 컨트롤 이라는 패널이 생긴 거예요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펙트를 많이 모아 놓은 곳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펙트는 어, 이펙트 라는 거 말고도 지금 우리 나중에 알 루메트리 컬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는 비디오 이펙트랑 그리고 비디오 트랜지션을 먼저 해볼거고요 위쪽에 있는 오디오 이펙트랑 오디오 트랜지션은 나중에 오디오 시장 하는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비디오 이펙트를 열어줍니다. 자 지금 수많은 이펙트가 있어요. 저도 프리미어를 배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기에 있는 효과들을 다 사용 안 해봤어요. 사용하는 거는 손에 꼽을 정도죠.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이펙트부터 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손이 많이 가는 이펙트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주는 것을 해 볼게요. 자, 흑백으로 바꿔주는 건 이미지 컨트롤 이 라는 폴더 안에 삼각형을 눌러 가지고요. 블랙 앤 화이트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 손이 나와 있는 이 클립에 적용할 을 건데요.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잡고요. 드래그 해서 클립 위로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드로 하면 바로 흑백이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블랙 앤 화이트를 이펙트 컨트롤로 가지고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좋겠네요 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클립 위로 딱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바로 지금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에는 블랙 앤 화이트 라는 어, 창이 생겼어요. 어, 이 창이 생긴 이유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절할 수 있고요. 어, 필요 없어서 뺄 때는 이 블랙 앤 화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선택이 되면 색깔이 좀 바뀌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효과가 빠지기 때문이죠. 지금 가볍게 블랙 앤 화이트를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많은 폴더에서 효과들을 찾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쪽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이쪽에 커서를 가져가시고요.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이번에는 반전, 인버터를 해보겠습니다. i 이인버트를 네, 한번 해볼게요. INVERT를 검색하니까 지금 비디오 이펙트의 채널에 있네요. 비디오 이펙트 채널에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인버터를 잡고 음, 드래그해서 넣놔 주면요. 우리가 뭔가 놀라거나 서프라이즈한 상황이 있을 때이 인버터 효과를 넣으셨죠. 어,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했을 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 이 검색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효과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디오 트랜지션 열고 비디오 트랜지션을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다른 효과를 또 넣기 위해서는 이 검색어에 인버터를 X 눌러서 지워 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어, 효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이 인버터는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할 비디오 이펙트는 화면을 자르는 겁니다 자 자르는 것은 크롭이에요 음, 크롭도 한번 찾아볼게요 음, 크롭은 CROP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포요 크롭을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손 모양을 맞겠습니다 자, 노아도 지금 클립이 잘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기서 잘린다는 뜻은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 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위쪽이나 아래쪽을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배울 건데 화면을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크롭 기능을 해보셨으면 지금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패널에 크롭이라는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어, Left, Right, Top, b 으로 되어 있고요. 엣지 패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렇게 살짝 컷을 올렸을 때 좌우로 손가락 좌우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꾹 누르시고 좌우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어, 지금 클립이 잘려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왼쪽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어, 이렇게 잘라 주실 수 있죠. 어, 크기 변경도 가능한데 그것은 나중에 중후 과정에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크롭을 딱 했는데 어, 뒷부분에 있는 클립도 이 클립도 이와 같은 크기로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초보일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있는 수치를 전부 다 기억했다가 뒤쪽에 클립에는 크롭이 적용 안돼있죠 크롭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치 뭐였죠 네. 다시 클릭해서 확인해게요 23, 16, 14, 14를 전부 다 입력했어요 하나씩 그 24, 24 작업이 너무 많고 이 클립들이 뒤에 한 20개가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클립의 속성이라고 해요. 적용된 값들을 한번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 하는 김에 제가 다른 블랙 앤 화이트 적용해 볼게요.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컨트롤 이네요딱 적용해 주고요. 그럼 지금 두 가지가 적용이 된 겁니다. 어, 이펙트는 지금 한 개, 두 개, 그리고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넣은 이펙트가 뭔지 기억이 잘안날 경우에는요. 앞에 FX를 클릭해 보면 그 효과가 잠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아까 지우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편지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이펙트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앞에 있는 FX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크롭하고 블랙겐화이트 했던 것을 뒤에 클립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복사하는 건 똑같아요.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복사는 컨트롤 C죠.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클립을 선택해 볼게요. 뒤에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되죠? 어, 클립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속성만 복사할 때는 우리가 음, 붙여넣기 하실 때컨 Ctrl Alt V를 하시면 돼요. Ctrl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Ctrl Alt V를 눌러주시면 어, 이와 같은 창이 뜨거든요. 자 이와 같은 창이 뜨면 지금 음, 크롭하고 블랙앤화이트를 다 붙여넣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블랙앤화이트를 안 넣고 싶으면 선택 해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블랙 앤 화이트 도 넣고 싶으면 다 선택하시고요. 저는 블랙 앤 화이트는 빼고 싶어요. 크롬만 넣고 싶어서 선택하고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잘렸던 크기처럼 이렇게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